민주적 선거 제도가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유로운 투표와 그 투표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사일로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들에 대해서 사실은 외신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흐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메인스트림 주류 매체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의 입김이 너무 강하고 세서 감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싹트고 선거가 결국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될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선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과 야가 자와 우가 모두 나서서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으로는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봐야 될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 재검표를 하자. 그런데 재검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개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모든 걸다 받아들이면서 투명하게 외부의 개입이 없는 투명한 선거였다. 이런 것들을 밝혀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이번 선거에 뭔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The Diplomat 라고 하는 상당히 권위 있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문제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제를 다루는 The Diplomat G가 선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어 이것도 사실은 워낙 권위 있는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쉽게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서 또이 제가 오늘 다루게 될이 기사 제가 영어로 이 기사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으면서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이 기사의 이면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으며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여러 유럽의 여러 지역의 이런 나라들의. 선거에도 개입하고 여론의 형성에도 개입하고 정치적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 중국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거에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 선거를 조작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 내용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권위있는 신문들이 이런 것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저하고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n Politician 한국의 정치인, 사실은 민경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Adds China interference charge 선거 조작 주장에 중국이 개입한 그런 혐의를 추가하다. 민경욱 is claiming 민경욱은 주장하고 있는데, China helped rig the April parliamentary polls.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의 조작에 중국이 가담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확대돼 있는데 조금 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Uh, in recent years 최근 몇년 동안에 There have been growing suspicions among South Korean online users. 한국의 온라인 유저들 사이에서 over China's interference operations. 중국의 개입 작전에 대한 그 의심이 의심이 꾸준히 커져가고 있어왔습니다. Although the issue, 비록 그 현안 문제, 그 이슈가 has attracted quite a bit of online discussion. 적지하는 온라인의 토론을 이끌어냈지만 it has never broken into a, a mainstream debate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주류 매체의 논쟁으로까지는 터지지는 못해 왔습니다.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조선일보에서 간헐적으로 야간에 그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주류 기자들이 뛰어들진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might change soon 그런데 그런 상황은 곧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오랫동안의 베테랑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게 곧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냥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With the latest suspicions raised by 민경욱. 민경욱에 의해서 제기된 가장 최근의 의심 사례와 함께 그런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His name is currently dominating. 그의 이름은 현재 trending keyword browse of a main internet portal websites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주요 포털 웹사이트의 주요 검색어의 키워드를 지배하고 있는 중이다. 자, 민경욱은 일반 대중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After he claimed that, 그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The result of the latest election in South Korea, 한국에서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가 was manipulated, 조작이 됐다. 라고 그가 주장하고 나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Min-presented, crushed balance,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 개인으로 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Min presented crushed ballots found near one of the polling stations. 선거구 중 하나의 근처에서 발견이 된, 으깨어진, 잘려나간 그런 투표용지를 제시했습니다. 언제요? After the election was over, 선거가 끝나고 나서 SER로서, 증거로서 제시 했죠. To back his claim,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시 했습니다. Some of them are believed. 그들 중에 일부는 믿어집니다. To be stamped by the authorities. 이 여기서 authorities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당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국가 당국자에 의해서 도장이 찍힌 것으로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그 잘려나간 부분에 일부를 딱 보니까 선거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파쇄시킬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치 바로 이것은 End the case they were used during the vote 투표기간 동안에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South Korean prosecutors, 한국의 검사들이 말이죠. Our current 현재는 investigating 민 민경욱을 수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how and when he obtained such a b a l a n c e 그러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입수했는지 획득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민경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민경욱이 그걸 어디서 언제 입수했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은 욱 또한 클라이밍 주장하고 있습니다 Chinese involvement in the alleged election fraud. 그 주장되어진 바 선거 사기에 어, 중국의 개입을 민경욱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mean, s i t e d t h e fact, m e n 은그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Uh, ballots were s o r t e d by machines, 투표용지가 기계에 의해서 어, 분류됐다라는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기계는 that were connected online,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위치, 바로 이것은 allowed operators, 자 운영자가 to communicate with outsiders, 외부 누군가와 통신을 하도록 해주는 온라인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believes, 그는 믿기를 This opened the door to Chinese interference. 이것이 중국의 개입으로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Min, 민 경우에 따르면 Hackers were able to, 해커들은 이럴 수 있었습니다. Move around both to areas with favorable c a n d i d a t e s through computer manipulation.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허위적인 입후보자가 있는 그런 영역으로 표를 옮겨갈 수가 있었 Min claimed to have analyzed. 민경우 의원 또한 분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equence of a processed data 처리된 데이터의 그 시퀀스를 분석했는데 을 Discover the pattern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는 건데 That raise 그 패턴은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 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claimed that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uh, This refers to h e Chinese Communist Party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을 언급하는 말이다 Adding that 이런 걸 덧붙여서 한국 선거에 대한 베이징의 입입 입증할 할증를보보 많이 이여줄줄 준비가 되있다 라고 덧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Uh, not all agree with Min. 자, 이 기사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에, 민경욱에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In particular, 특히나 Fellow UFP member 하태경 It was among those who hit hard back at Min. 특히나 미래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경욱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한 그런 사람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를 환상에 사로잡혔다라고 accusing, 비난하면서 he urged, 그런 주장했습니다. 미리통합당이 to kick men out, 미리통합당이 민을 축출해야 된다. before he further hurts the reputation of the party, 당의 명예를 더 한층 상처를 주기 전에 민경욱을 축출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민경욱은 is making the UFP, 미리통합당을 as a laughingstock, 한마디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라고 하태경은 말했습니다. In order for the online and offline-legged elections, he claimed. 여기서 히는 민경욱이죠. 민경욱이 주장했던 온라인, 오프라인의 조작된 선거를 위해서 그것이 투입하셉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at least 최소한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만 명이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중국과 한국에 있는 government agencies, 정부 관리들을 포함하여 수만 명이 must conspire very elaborately. 공모해야만 한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시스템매리컬을 체계적으로 공모해야만 한다. Uh, it is impossible in South Korea. 한국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민경호 의원은 그 해커들이 많이 필요치 는 않을 것이다. 해커들 불과 몇 명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프로그램화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His claim is merely dividing the party. 그의 주장은 단지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hindering innovation 혁신을 방해하고 있으며 turning the party a mockery of the people 당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변화시키며 international disgrace 국제적인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And 그리고 dragging the party 당을 그리고 overall conservatives 전체적인 보수 세력들을 into a quagmire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that completely destroys them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킬 그런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 하태경의 얘기입니다 자, Despite backlash from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로부터의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Min seems to be very determined to continue his crusade 자신의 성전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a n d his claim is 그의 주장은 또한 Also rapidly gaining 급속하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From online users in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의 온라인 사용자들로부터의 주목을 급속히 끌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나 온라인 유저들은 curious, 의심하고 있는 거죠. If there are ways to confirm the charges of China's interference with the local election. 자,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 혐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어쩐지를 호기심어려 하고 있습니다. Not to mention the message Min claimed to have found. 민경욱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당을 따르라 했던 그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물론이지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어, 민경욱은 이런 문제를 검찰에까지 가져가기로 공언했지만 그리고 have them l a u n c h 그들로 하여금 an official investigation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하게 하기로 공언했지만 the authorities 당국자들은 are currently 현재 focusing on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how and when mean obtained the c r u c i a l b a l l o c e that are believed to have been used during the election 선거 기간 동안에 사용된 것으로 믿어지는 그 깨어진 잘려나간 투표용지를 민경욱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획득했는지 그것에만 현재 초점을 두고 있더라. 사실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진짜 포커스는 이건데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이얘기에 촬영을 함께 묶을 수가 없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뭔가 정치 시스템에 침투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증거를 발견한 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쓰있어요이 부분에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Suspicion's grow 의심스러운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무엇을 두고 중국 중국이 온라인 상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촬영으로 연결해서 중국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온라인에 개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 제도를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원래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 분명하다는 정황적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개인적인 얘기는 배제하고 이 기사에 대한 내용만을 제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것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